기술은 부메랑이라는 기술입니다. 일단 바이드 들이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해요. 자 그런 다음에 롤아웃을 할 거예요. 롤아웃을 할 건데 새끼손가락을 펼치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펼치신 상태에서 롤아웃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을 세이프 핸들에다가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내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끼손가락을 잡은 상태로 내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손목을 이런 식으로 꺾어줘서 검지손가락 위에 얹어줄 건데 자, 다시 이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은 계속 펼치고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검지손가락 위에 얹혀줄 건데 자, 여기서 그냥 손목을 꺾기만 하면 이렇게 돼요. 검지손가락 위에 안 얹혀져. 그래서 이 손목만 꺾는 게, 꺾는 게 아니라 약간 발리송 자체도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발리송도 약간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손목을 같이 꺾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꺾으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검지손가락에 얹히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점. 어, 자이 상태로 왔죠. 그랬으면 검지랑 엄지랑 잡고 새끼손가락은 빠지시고 리버스라이즌 탈을 해주는데 이렇게 엄지에 걸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줬지. 자, 그런 다음에 세이프 핸드를 검지로 잡고 있죠? 이렇게 바로 버티컬 제플린 한 바퀴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엄지로 잡고 막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지가 있죠? 중지, 약지,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은 중지를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검지는 빠지시고 빠지시고 여기서 버티컬 제플린 또 다시 두 바퀴 중지로 하는 거죠, 이번엔. 그리고 잡고 올리는게 부메랑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다시 바이트 엔들주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펼치시고 롤아웃 하세요 그리고 잡으세요 새끼손가락으로 그리고 내리시고 그리고 손목을 꺾어주면서 발리동도 밀어주시면서 검지손가락 위에 얹어주는 겁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만들어줍시다 자 그리고 리버스라이정타를 해줘요 그 엄지다가 얼치게 해주신 다음에 버티컬 채플린 검지로 한 바퀴 그리고 다시 막아줘요 그리고 중지를 두신 다음에 검지는 그 빠지세요 그리고 중지로 버티컬 채플린 두 바퀴 하신 다음에 잡으시고 올리는 게분배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내리시고 손목을 꺾으신 다음에 검지에다가 올주신 검지에다가 얹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리버솔 레젠탈 그리고 버티컬 체플린한 바퀴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를 잡으신 다음에 중지를 두시고 중지로 버티컬 체플린 아이쿠 많이 했다 두 바퀴 해주신 다음에 올려주세요 이게 부메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리버솔 레젠탈한 바퀴 다시 올려줬다가 중지로 두 바퀴 아이쿠 자 이렇게 강좌를 마쳐보도록 할 거고요. 어,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 많이 들러주시면 고맙을 것 같아요.